여기 기억이 있어. 여기 떡볶이 먹었어. 아, 이 떡볶이 h e r 와, s m e l l 냄새 좋다. 여기 해수물 많네. 오, look at this. Here. 어어 guys. 와, wow, 신선한 장어네 어디에요? 아, 네. 크 아, oh, 홍콩 사람이 홍콩. 네, 홍콩 어. 사람. 와. Wow. 샘몇몇년 경험 있어요? 응? 몇년 경험 있어요? 요거. 20년 20년 5살아 아야. 예. What was he doing? 어. 왜 거기 놀고요? 샘플. 아 샘플. <웃음> This is a sample. 와. 누구요? 아, 아네. 아 이게 요거는. 뭐예요? 오. 요거 불에. 불에? 파이어. 파이어? 오. 오. 네. 어, 이리 와, 여기요. 네. 우와.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그... 너무 신선해요. 네, 신선해요. 네. 음. 장어 매일 먹어요. 그래요? 어. 어. 매일 요리, 매일 요리해요. 매일 요리해요. 많이 음, 아, 잡아요. The smoke is hot. Oh, it it? I it How can it do? Can you can g e a t It's y i s o k a i t a n e a t i t h o w a o a y i o a t a i t a i t y i t o y o a i t It's a y a h a h a y a y a h m m s o a y i a i a i o a s o m m y It's a y It's a y o k a o k a o m a It's a y i t o i t o t It's like medicine. 약도 갈아고 오, 맛있어. 맛있어. 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여기야. 와, <목소리가> oh, this is the 떡볶이. This is, this is a match, guys. it's a m c h Oh, i t m c h i s a match. Oh, it's a a t it's a t s a a t c h u e y s a y a y 아! 오 어떻게 먹어요? 조 네, 조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 해보. 아, 맛있겠다. 너무 아름. 주목사 We eat t h t <laughs> you know, unfortunately, I've never been there. Oh, wow. But even at night time, it should be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nice day. Oh, okay, let's go. Wow. wow. wow. wow. You're e c o m r w e y o u e w h l e y e w e l o m e o r e w l o y o u l c o m e y o u r l o e You're e l o m e You're welcome. <laughs> you're welcome. r e w e e o r e l u e e e e l e e r e y u r l e m e e l o o o e l l o o r e 치수에요? 네. 우와, 대박. 마스크, 이거 부산 와, 여행에서 쓰시고. 여기 도 빵하고 여기 과자는 아침에 입맛없이 드세요. 그리고 라떼인데, 그 <웃음> 우유 드시는지 몰라가지고 어. 두유는 드시는 것 같아서 소이밀크 라떼거든요. 어. 좀 뜨겁게 달라고 했으니까 손 녹이면서 어, 천천히, 어,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잘놀자가세요 잘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와, 국유 치수야. <laughs> wow! Wow, come on! Wow, come on! That was surprising. Oh yeah, c o f f e e latte. Hmm. 마스크도 있고 마스크 최고 선물 와 look at the ocean 와 대박 와잠와와와와와 와. 와. 와. 대박 와 사람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 n e v e 오션 파다, 하하레바니아 너무 좋아. 와, <웃음> <웃음> 와, finally, it's the water. 와, 와, 감동했어. 1년 동안 못 봤어. 1년, year, I didn't see the ocean for 1년 year. 와, <웃음> 와. <웃음> Oh my e o d Where is it? Where is t We h a n g o n there e t e h a v e o n t h e r l yet. The island is on the back of me. I haven't gone there yet. Wait, I think I should go to the island first and then come back and then play the fireworks. That would that make more sense. Just <laughs> let you guys watch the sunset. 네. Oh Camera Yes, just a camera, camera Oh, handphone Where's my phone? Oh no, do I leave my h a p h o n e there? Yeah, bye. I, I don't think anyone gonna steal it though But then I'm just afraid that some kind of animal gonna pick it out 여기 있어요. 아이씨, 너, 아, 신도. 아, 너께 핸드폰 어디 있지? 아, 어, 아니요.세요. 핸드폰들 봤어요? 아, 핸드폰 봤어요. 왔어? 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못했어요. 아, 네. 아, 어, 어, 여기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아 여기 파어 어, 비치 어 이겨 버렸어요 어느 정도 어느, 어느 부위에서 아. 아, 어 이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좀 알아야지 이 넓은 데서 어디서 어 여기 여기 근쪽에서 이겨 버렸어요 아이폰이에요 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too. He asked me. I don't know. t h a t s h o n e helps t h e turn on the Bluetooth or data sharing. I don't know. How does the phone model be? Apple X. iPhone X. Help me. h a t are you a No, I forgot. I forgot my Apple ID. Hey Siri. 네, 저희도 이제 그 와이파이 시그널도 한번 검색해보고, 블루투스 시그널도 검색하면 서다녔는데 이렇게 따로 잡히는 게 없거든요. 이거 부터 찾는 게니거아요이아 이거 이거 아에 <웃음> 어?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어, <아이코라. 웃음> 어떡해. 다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 아니에요? 이거 이요 이게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건 이건 내 거지 않나요? 나얼싸 엄마. 저 이거는 볼리스. 폴리스 어떤? 우리가 볼리스 갖다 줘야, 줘야 돼. 하는데. 폴리스 <웃음> 가요. <가죠. 웃음> <웃음> 집에 들어가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아이폰만 찾아줬네. A few moments later. 일단은 가지고 있는 짐은 전부 다 확인해 봤고, 뭔 찾으려고. f o r the rest of this trip when he's not watching you. <웃음> 아, 잠깐만 나 원래 좀. <웃음> 유리 투수 오면 일 시키고 투수 일이랑 차나 한잔 어. 마시러 가요. 네 알겠어요. So. 어? 일단은 방송 끊고. 그 카드 일단 분실 신고부터 할게요 하고 여기 한번 찾아보고 안되면 온다는 투수 한번 얼굴 보고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 끊고 카드만 더 정지할게요 아으으으으 okay. It was a. This is the most happiest stream ever. 15 minutes stream. Chei heng. Anything e i h e h a p n o n s h a o n Okay. See you guys. Bye bye.